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 입니다 여기는 인천 제1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프리미엄 체크인 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제1국제공항 A,B,C 카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어보면 <웃음> 된다 그랬잖아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진하는 게임보 지금인데 맞죠? 연결편지원은 오늘 13시 30분에 초반에 1주분 네. 정도 네. 네. <웃음> 도착시간이 9시 반이고 네. 아, 거기서 밤 12시 반에 출발하시는데 네. 네. 아, 시간은 응. 시간이 많요은 대정하실 거아서네 좌석은 네. 네. 좌석 4개지 네. 좌석 4개. 네개다 상해로 보냈으니까 상해에서 가방 찾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탑승권에 진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인천에서 상해 프동 15번 예. 게이트 8시까지 가주시면 되고요 예. 그두 번째 거는 상해에서 싱가포르 가시는 건데 게이트 안 나와있으니까 아, 확인.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예. 오, 저희 음. 라운지 위치는 두 군데 중한 군데 이용해 주시고요 시민석에 이렇게 옆이 조금 더가까우십니 그래. 가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감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 yeah. I like you I like o love you every day I like t o love you every day I'd like to love you, Debbie, if o may. I'd like to love you, Debbie. I'd like to love you, e I'd, like I'd like to love you, night and day. If I may, may, may.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밥을 다 먹고 가서 와인 한잔, 오렌지 주스 한잔 이렇게만 마셨습니다. 저 많이 신나 보이죠? i t h o n t h a l o and alone, c o p l e t e l y out of c h n t r o l completely out of control. You, o u without, a v e no soul. 여기로 미 가는 사스코 가는 거 우리는 우리 비행기는 됐다 오래된 비행기 그래? 어안녕하세요 <몬리기> 가쿠아 날짜 설명 홍석기습니다 고맙습니다 <몬리> 네 오씨 오시? 아 뒤쪽이예요? 아 예,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엄마 먼저 들어가. 우리 같은 가요. 어. 음. 아이고. 아이고. 작은 물건을 올려놓는 곳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앞좌석에 수납공간도 있습니다 개인 등 사이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나와라! <웃음> 이 정도로 프라이버시 <웃음> 약간 비치는데? 게다가? 이게 다 꺼낸 겁니다 신발 갈아 신었어요 이 110볼트 전용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쓰는 3구짜리 플러그는 아예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모양이 아예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몬의 유일한> 그 음... 음... 근데... 어? 굉장히 오래된 기차 같은... 와. 여기는 미디움 웨어로 주문했는데 정말 완벽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 다 눕힌 좌석이에요 지금 와인 한잔 마셔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밥은 스테이크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완전 만족하면서 대한항공에서 먹었던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어메니티가 묵식당입니다. 핸디크림이랑화장실이고프렌지워터도 있고 향수도 하나 있습니다. 향은 되게 상큼한 그런 오렌지향, 레몬향입니다. 이건 과거리랑 치카치카 지금 치카치카 할거예요 <웃음>